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박주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결과는? 예, 네, 3등입니다. <웃음> 네. 세명 중에 3등. 사실은 저희가 시작하면서 네.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대의원 네. 표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거리당하고 온라인에서는 가능성이 보여서 대의원 표를 조금만 더 얻으면 2등 하겠다. 2등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작할 때 이제 13.47인가 나왔어요. 대의원이. 중간에 13.50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판에 최종 결과는 13.51이 나왔어요. <웃음> 여론을 네. 움직일 만한 시간이 없었잖아요. 대여는 제가 한 전화 3천 통 돌렸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움직인 건 0.04%가 움직인 거예요. <웃음> 조직표의 쓴 맛을 보고. 네. 신이 번쩍 들었나? 동신이 번쩍 드는 동시에 심한 충격과 함께 <웃음> 어. 어, 한동안 제가 이제 의욕이 없이. <웃음> 정치가 어렵구나 이제 <웃음> 어 언론에서 잘안 부르는 거야 이제 음뭐 그렇 그렇죠 네. <웃음> 왜 모셨냐 네. 그렇다고 실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박주민 의원 은 잊으면 안 돼요 네. 공수처 이야기 그건 핑계고 박주민 네. 어떻게 지내냐 <웃음> 머리 지금 센거봐 <웃음>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살도 빠지고. 지금 다시 조금씩 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머리도 많이 새고, 보니까. 머리, 머리도 머리... 샜을 거예요. 네. 뭐. <웃음>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웃음> 당내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특히 그 의원들은 잘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그게 아닌 경우도 <웃음> 많고 이런 데서 오는 정신적인 그러니까.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예. 네. 같은 편으로 상대를 두고 싸우다가 갑자기 내부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정신적인 에니 소문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네. 네.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전국선거를 최고위원 때 치러 왔지만 그거하고 완전히 무게감이 다르 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조직의 쓴맛 저시겠어. <웃음> <웃음> 다음에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좀 했고 그래서 겪어봤던 왜, 선배들이 안될 텐데 그럼 네가 상처도 받고 네.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죠 실제로 출마하기 전에 중진 의원님들 뭐 여러 분 찾아가면서 도와달라는 겸 상담했을 때는 어, 100% 출마를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출마하게 되면 네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됐죠 심지어 됐다. 사실은 나도 네. <웃음> 네. 제가 공장장님한테도 물어서 어떤 것 같냐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웃음> 근데 어쨌든 피부로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 경험도 사실은 안 해본 사람은 알수 없는 거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 출마했던 게세 가지 정도 좋은 게 있었는데. 세 가지. <웃음> 첫 번째는, 어, 안 해봤던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어... 여당의 당대표니까 묻는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렇지. 어, 안 묻던 질문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정책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너의 정책 부분에서, 비전이 뭐야 도대체 네,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충분히 당의 생리를 알았다고 라 했지만 또 배운, 몸으로 배운 게또 어. 있고요 첫 번째는 저는 네.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는 정치를 왜하는 거야 네. 어, 목적지가 어디야 이런 질문을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받는 거거든요. 너 구체적으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정책을 하는 건지 말을 해봐 네. 이런 네. 질문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좋은 경험이고 엄청 좋은 경험이었어요. 엄청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방향이 좀 많이 바뀌 었어요. 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체계적으로 경제를 좀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음. 경제 관련된 공부모임도 곧좀 하나 만들어서 음. 네. 해보려 본인을 네. 업그레이드 할 필요를 느끼셨구나 네. 어. 정치를 한다면 답변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책도 어. 낼 수도 있고 그래야 되지 어. 않겠습니 대통령의 그런. 꿈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웃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웃음> 어 공부를 해보려고 좀 생각하게 됐, 됐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조직, 조직의 생리. 네, 조직의 생리. 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아 예, 네. 아, 완전히 그냥 몸으로. 저는 박주민 의원이 그 부분이 제일 약할 거라고 봐요. 지금도 잘안 돼요. 최근에는 제가 동료 의원들하고 술도 한잔 하자 그러니다 제가. <웃음>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달라졌고요 어쨌든 사람 조직이기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인간 스트레스 대부분이에요 네.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리가 이, 여기도 있어요 이 안에서의 문법 같은 걸 익혀야 되는데 그런 걸 익힐 필요가 없는 과거였잖아요 네. 그것만 잘해서 되는 일도 아니긴 하지만 또 그게 없어서는 이런 큰 선거를 통과를 못해 장내에서.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고 나니까 이제 충고를 해주시는 게 지구 나니까 다양한 사람을 좀 만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열심히 사람들 찾아서 보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술도 좀 먹자 그러고. 그러니까. 네, 박주민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야 네. 그 사람이 내 표를 주지. 네. 싸울 때 같이 싸우지만. 내 표를 필요로 할땐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아주지 당신의 표를 주지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변에서 평가를 좀해 주시는 건데 나름 젊은 놈이 한번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았다 또 용기를 얻었다 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아 젊은 사람이 도전해도 되는구나 아... 할수 있구나 이런 아...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저처럼 이렇게 막 천둥벌거숭이처럼 막 덤비고 <웃음>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본인을 불태워서 네. <웃음> 이것도 가능한 길이라는 걸 보여주었다 네. 최근에 이제 젊은 의원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극을 받았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동년배 의원들이 있고 또좀 용기를 얻었다 라고 하는 후배 의원들도 음. 있고 재선도 당대표 도전이 가능할 수도 있구나 네. 할수 있구나 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네. 본인을 산화시켜서 네. 남들을 깨우치고 <웃음> 본인은 죄가 된 거지 <웃음> 그냥 나갔고 그런 경험을 쌓았잖아요 보통 이런데 낙선하고 나면 깊이 가라앉아요 한 동안 다른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러지 말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박주민 버전 투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네, 네. <웃음> 그래서 뭐 지금 네, 그동안 약간 생각만 했었던 법들 을 준비해서 어 발의도 하고 챙기고도 있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발의했던 법한 글자도 안 받고 그대로 냈거든요 <웃음> 논쟁을 좀 정리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또 세월호 관련돼서 법안이 거의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발의하고 챙기고 이런 과제들이 있어서 실례할 실 수가 없어요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야. 계속 나오고 그럴 겁니다. 박주민을 잊지 마라. 포겟 미 낫. 박주민은 말이죠. 특별한 케이스로 정치인이 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행보도 남다르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버전업을 해가지고 다시 짱 하고 나타나 달라. 네. 박수. 네. <웃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세요 <웃음> <갔어요>, 이제.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예. <웃음> 좋은 정치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관리해야 돼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